Ick, ik, ik, ik. 오늘은 여러분들께 맴돌려 옆발 따기 그러니까 회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발로 차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맴돌아 옆발 따기는 굉장히 회전력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강력한 발길질 인데요 의외성도 있고 또 주먹하고 연계해서 쓰면은 상대방이 알아채기 힘든 굉장히 좋은 발길질 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맴돌아 옆발따기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앞발을 축으로 먼저 앞발 축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몸통하고 같이 어깨를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발을 최대한 축발 가깝게 들어올려서 돌려서 차고 들어오는 걸맴돌아 옆발따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택견에서 쓰는 기술인데요. 물론 각각의 무술들에 따라서 차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축발을 기준으로 가깝게 붙여서 발바닥으로 예, 이렇게 차는 네,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발 뒤꿈치로 예, 찰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축발 옆으로 발이 지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회전을 걸어서 발 뒤꿈치로 이렇게 가하게 돌려서 찰수 있는 그 발길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앞발, 축발을 가깝게 해서 빠르게 돌려 차는 발길질은 최단거리로 가면서 발길질이 거의 직선처럼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발 뒤꿈치로 크게 돌려서 차는 발길질은 스피드는 조금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회전력, 원심력을 이용해서 차는 발길질이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그만큼 더 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보통 저희가 택견 경기를 할 때는 뒤꿈치로 차면 반칙이기 때문에 발 바닥으로 찰수 있도록 연습을 하지만 예법에서는 발 뒤꿈치로 상대방을 차서 상대방한테 강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스민과 함께 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멘도라 역발 딱 연습할 때좀 궁금증이나 의문증, 그리고 또잘안 되는 부분, 음... 혹은 장점, 네, 수민분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장점은 멋있습니다. <웃음> 멋있는데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변주기할때 타이밍을 잡고 굴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는 발이다 보니까 네. 빨리 눈치를 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안들키고 빠르게 확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보통 초심자들이 맹두라 어, 옆발따기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쓴 상태에서 분리가 돼 있어요. 연결 동작은 사실 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령 내가 앞손을 주고 뒷발로 그 맴도라 옆발 따기를 할때첫 네. 번째 발을 앞에다 이렇게 직선상에 두고 주먹을 질러주면 그 다음에는 축을 틀고 몸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발길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이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맴도라 옆발 따기를 차려는 의도가 있다면 처음에 손을 줄때 발을 살짝 틀어서 주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여기서 좀더 빠르고 강한 회전을 집어넣어서 발길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발길질 연속 동작도 마찬가지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앞발로, 그 아랫발로 장대차기를 했을 때, 장대차기를 차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또한번 축이 돌아서 차야 되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맨돌아 옆발 따기를 할 의도가 있으면 발게질을 하고 나서 축을 돌려놓으면 바로 한 번에 들어와서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네.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으로 맨도라 네. 네. 옆발 따기를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앞에 쓴는 상태에서 바로 하나 네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먼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발 축을 돌리고 몸통과 어깨를 돌려주고 시선으로 내가 차려고 하는 방향 쪽을 바라봐 주고 발을 뻗어서 던져줘야 됩니다. 자그 점을 유의하면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장대의 차기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연결할 것다아요네 지금 축발을 미리 돌려놓으니까 상당히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차고 이렇게 앞으로 놓고 한번 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차고 앞에 놓고 돌리려고 하면 벌써 동작의 흐름이 끊기죠. 끈기, 네. 이걸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 앞에 놓고 네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그 흐름이 끊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차고 나서 출발을 미리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차고 이렇게 축발을 미리 돌려놓니까 어때요? 확실히 도는게 편합니 그렇죠. 여러분 이 멤돌아 옆발딱이 연습이 잘돼 있으면 네,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기술은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나에 따라서 발을 놓는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어요. 자 이거를 주먹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손 기술하고 네 면치기를 하고 네돌때 바로 면치기 하면서 살짝 옆으로 발을 돌려주면 똑같이 바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네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하나 네. 이런식으로 발의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바로 연결 기술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어 확실히 이제 손이랑 같이 연결해서 해본 적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발은 이게 도는 거다 보니까 더 특히 발을 줬다가 발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네. 손때 이렇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네. 어 이거 많이 연습해야 될것같요 이제 이거는 네. 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이 때문에 다양한 그 어떤 그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맹도라 옆발따기를 결정타로 써야겠다 라는 의도를 가졌을 때 네. 이렇게 축을 틀면서 쓸수 있는거죠 그러면 네. 앞서는 페인트다 페인트 모션이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발길질이든 혹은 손으로 하는 기술이든지 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네. 에 따라서 발을 놓는 위치에 변화를 줄수 있다는 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손 연결, 발 연결을 해서 쓸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을첫 번째는 축을 틀고 몸통을 틀어서 어깨를 튼 다음에 최대한 축발 가깝게 발이 올라와서 발길질하고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좀더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네, 회전을 원심력을 좀 그 크게 이용을 하면서 발 뒤꿈치로 때려준다 하는 점이두 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연습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발길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왕의 택견 렉처 어, 맴돌아 옆발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더 발길질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